주문거리는 아침 햇살을 비추며 설레는 마음 고서담에서 깨어 아프던 옷을 입고 거울도 보고 오늘은 바로 는기도리도 소중한 날 시끄러운 분깨 귀에 취해서 모두 함께 발을 맞춰 하나 둘셋 니 먹이며, 랄랄 라, 소문가는 날. 자, 어 바람을 틈을 틈을 쥐도 숙박꽃을 하고 있는 사람 티들어 모두 다같이 소멸치며 봄을 노래해 지적이는 새해는 노래소리에 모두 함께 말을 맞춰 하나 둘셋 제중해를 따라 손을 잡고 꽃은 개를 따라 손을 잡고서 랄랄라 소금가는 날 즐거운 소금가는 세정 눈을 새는 노래소리 침해를 따라 손을 잡고서 랄랄랄 소풍 가는 날 랄랄랄 소풍 가는 날 즐거운 소풍 가는 날